재롱아, 여기가 무슨 어린이집이야? 여기가 무슨 어린이집이야? 일로 와봐, 이거 다 정리해 재롱, 이게 다 어린이집이야, 이게 뭐야? 유치원이야? 집이 이게 다 뭐야, 이게? 자, 이거 다 담는 거야 알았지? 담는 거야 이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또 삐졌냐? 가져와. 응. 삐졌냐? 왜안 가져왔냐? 가져와 가져공 가져와. 공 가져와. 공 가져와. 간식만 보여? 자, 이거 줄게, 간식. 자, 콩 가져. 응 음? 이거, 콩 가져. 응? <웃음> 콩 가져. 또, 또 가져. 아공 어디갔어? 공을 줘야지 가휴 <웃음> 잘했어 하나 줄게요 또 가져 공 가져 <웃음> 잘했어 또 가져 또공 가져 <웃음> 잘했어. 또 가져 공 가져 누나 손이 없는데? <웃음> 손도어주고공 덮어주고 어? 손이 없는데? 간식이 옷에 들어갔다 잖아자또 하나! 마지막 하나 가져와 자 가져와 저기 어 그래 그래 누 나, 옷에 들어간 간식을 좀, 줄게 우세고, 왜 간식을 들어갔거든게이다 아, 이렇게, 이렇게, 니까얼마렇게 이렇게, 아이렇 깨끗해 기이이그렇게이아기분이그렇게이아기분이그렇게이아기분이그렇게 이렇게, 가기분이 너 지금 이 마지막 두 개를 기다리는구나 뒤로 가봐 그럼 뒤로 조금 가봐 없는데요? 오늘 간식 진짜 많이 먹었는데요? 몇개게지 이것도 어디서 지지를 못은가끝 없다 안미비는 중심 안쪽에